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놀아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일단은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이제 시작할게요 음 지금 소리는 저평동 쪽에서 공명이 일어나고 있거든? 좀더 여기 앞쪽에 전두동에서 공명을 일으켜봐 부비강 혹은 부비동을 공명시켜야 한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비강 공명의 연장선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보컬 트레이닝이나 스피치 교정 혹은 언어 치료를 다루는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등등 각종 사이트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보는 틀린 정보예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공명에 대해서는 여기 공명 컨텐츠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공명이 생기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리란 곧 파동이고 파동이란 진동이 공기나 물 같은 매질을 타고 이동하는 현상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공기가 통하는 곳이라면 소리도 공기를 타고 같이 이동하면서 그 공간을 울릴 수 있는 거죠. 이 현상이 바로 공명인 거고요. 하지만 이 부비강은 입구가 없습니다. 지금 이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단지 두개골뼈 안에 있는 공기로 가득 차있는 비어있는 공간일 뿐이에요. 당연히 공기가 통하는 입구가 없으니까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부비강으로 들어가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소리는 공기를 타고 이동하니까요 하지만 부비강에서 진동이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말 그대로 부비강이 있는 근처에 진동이 느껴지는 거지 절대 그곳에서 공명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부비강으로 소리를 보내려고 하면 더 진동이 많이 생기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동은 성대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비강으로 소리를 보내주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성대의 접촉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피열근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구비강으로 소리를 보내 주는 그 이미지를 강하게 가져가면 결국 성대가 강하게 다쳐서 숨을 참은 상태가 돼 버려요. 아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코 주변에 진동이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성대의 접촉을 강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와 비슷한 예로 흉성과 두성을 들수 있는데요 흉성은 가슴 쪽에서 진동이 느껴진다고 해서 흉성이라고 하고 두성은 머리쪽에서 진동이 느껴진다고 해서 두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성대의 접촉면적을 조절하면서 소리의 강한 정도를 조절하는 거죠. 성대를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전체를 접촉시키면 아주 강하고 단단한 흉성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성대를 윗부분만 살짝 살짝 접촉시켜주면 아주 여리고 부드러운 구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저음 대역대가 풍성할수록 진동이 아래쪽에서 느껴지고, 고음 대역대가 풍성할수록 진동이 위쪽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가슴에서 혹은 머리 쪽에서 진동을 더 만들어라 라는 표현은 쓰지만, 군명을 만들어라 라는 표현은 절대적으로 틀린 거죠. 제가 공명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명을 만들 수 있는 공명강은 인두강, 구강, 비강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공명과 진동의 차이를 잘 몰라서 생기는 실수인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소리를 잘낼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 인생을 그리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배워두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당장 편하자고 조금 쉽게 바꿔서 이해를 해버리면 분명히 나중에 커다란 나비 효과가 돼서 돌아온답니다 지금은 워낙 정보가 많죠 틀린 정보도 많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올바른 정보를 찾아내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과거에는 정확한 정보보다는 느낌 위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보컬 트레이닝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되는 사람은 잘 되지만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됐었어요 오히려 선생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배우는 수강생이 잘 못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단지 성대를 접촉시켜 주는 이 피혈근의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혈자리가 있는데 그 혈자리에 힘을 주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땡땡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땡땡근을 사용해 주어야 발음이 정확해진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순수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도가 어찌 되었건 간에 결국 사기를 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예전에 저에게 노래를 배우셨던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 드렸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 가르쳐 드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매번 되게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의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으니까 믿어주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부비강으로 공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대 접촉을 강하게 가져가서 더 강한 진동을 만들어라 가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죠 저 보컬살롱 백호는 신도림에 위치한 제이지 실용막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